화이트 를 하는 날이고요 오늘은 화이트 데이에저희가 만나뵙지 못하니까 미리 좀 사탕을 드리려고 소정히 네, 이렇게 그 준비를 했습니다 <목소리도> 파축수로사행시 갑시다 주, 주름, 주름, 파! 파파 <웃음> <웃음> 맞아! <웃음> 니면 오늘 자 조민 씨가 말들어봐요네 저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임팩! 안녕하세요 <웃음> 네, 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오늘 이렇게 또 하이터치 회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오늘 어, 그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어,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깨게나마 이제 사탕을 준비 했는데 저 사탕이 어때요? 맛있어요 아 맛있다 늘 먹다 던 좋아졌습니다 네 여러분 어, 아무튼 어, 저희가 장게나마 이제 준비했으니까 오빠 어,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전에 사티지옥에아 앞에서 딱이 자리에서 한번 이 화이트를 기념으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니까 뭔가 어 벌써 우리가 이렇게 커피랑 어, 어, 기특네 키는, 키는 키는 키는, 거, 키는, 거, 거. 키는 어찌보면 조금 줄 어, 아니에요 <웃음> 그렇지만 네 저희 많이 컸죠 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어, 이고 되게 좋다 는데그 뭐, 나중에 아, 나중에 혼자 나가하시게요 <웃음>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사탕을 좀 나눠드렸는데 너무 사탕처럼 진짜 대구만 네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탕증을 응. 달콤한 아, 애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시죠. 힘내요. 힘내요. 힘내요. 회사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은 저희가 회사를 못 다녀요. 귀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루인, 아, 서인입니다, 오늘. 서인. 서인샵입니다. 이게 저, 180으로 찍어주세요. 네? 네, 모델이요. 아, 모델인데? 180인데? 아, 1 8 0인데 아니, 아니. 하루 보내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네, 우리 다음에 또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근 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 수 있도록 할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오늘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우선 선생님 같아. 이제 알겠어요? 나이, 이게 나이 들면서 손잣말이 많아져서. 말도 많아져. 존댓말 뭔지 알아요? 어른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또제 특별하게 선물을 또 하나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눠드리려고 할 텐데 또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주셔야. 네. 네. 골고루 나눠줄 수 있어요. 네. 저 준비하면 되나요? <웃음> 아, 여기세안 돼요. 이게 게스트가. 아, 네. 어? 게스트가. 한번 Clay! 하야죠 오, 피2 m ê m 바� و 어 포트 드렸고 이제 순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순서인데 네. 어 우리 멤버들의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고 네어 이렇게 오늘로서 온니우 활동 이제 다 어, 끝났는데요 어 오늘 이렇게 하이 터치회도 그렇고 어제 팬 사인회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많이 와주셔서 또 자리를 빛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또 좋은 앨범으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근데 오늘이 끝났지만. 갑자기 또 뭐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진짜, 정말. 근데 그게 있어요. 여기 이거 장미보다 우리 이프들이 더 예쁜 거 알죠? 당연하지. <웃음> 당연하지. 저희가 음악방송은 끝났지만 이렇게 올리 활동의 마지막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한 명, 한분한분 한 분? 눈도 마주치고 꽃도 드릴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미도 있고 행복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제 또 활동 끝나면 은또못 보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또 SNS나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진짜 여러분들을 못 보니까 음, 많이 보고 싶고 그리것 같아요 빠르시네꼭 저희 다시 만나요 네.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저 화이트데이 이벤트 이렇게 즐겨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꽃도 준비하고 사탕도 준비했는데 이제 또, 어, 재밌네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또 짧게나마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재밌고 앞으로. 어.. 무슨 기념일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서 어..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일본 분들 열심히 조심히 돌아가시고 배고분들 조심하시고 히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오늘 비가 온대요. 어제 제가 오랜만에 무릎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온다니까 여러분들 우산 챙겨 다니시고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임팩트였습니다! 일단 <웃음> <다시, 다시. 다시. 웃음> 내 거야, 임팩트였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지금까지 임팩트였습니다. 고마워요, <웃음> <우와>, 여러분. <웃음> 조심히 가세요. <웃음> 자, 자.